안녕하세요. 달빛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모나미 팬클럽 2기에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송을 받았어요. 모나미 제품을. 모나미 펜을 언박싱을 해보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오. 고급스럽습니다. 어, 이거 뭐야? 필통인가 봐요. 파우치가 있나요? 파우치? 양말. 모나미 양말이 있어요. <웃음> 이거는 아, 아, 아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건가봐요 귀엽습니다 이거 이렇게 옷에다가 달수 있는 클립이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오! 모나미 팬클럽 두 번째 자활동아인 혜택 내역까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와 진짜 뭔가 클럽의 그런 회원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. 자, 펜도 한번 뜯어봅시다. 저 이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펜인데, 오 이거 책갈피, 오 이거 책갈피도 있어요. 책갈피입니다. 오 오렌지 색상의 펜이 왔습니다. 오와 이거 무게감이 있네요. 오, 이거 그립감이 좋아요. 오 좋습니다. 이걸로 제가 한번. 사용해 봐야 되겠다 모나미 153 네이처블라썸 파우치는 이 이거 담아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뜯어서 사용을 해 봅시다 굉장히 여행 다닐 때 좋은 그런 바나나 파우치입니다 <웃음> 귀엽게 생긴 파우치 이걸 이제 갖고 나가 봅시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 양말 신고 나갈까? 아까는 미처 못봤는데 이름까지 새겨졌어요. 이제 낙서를 한번 해볼게요. 지니를 한번 그려볼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한번 낙서해 보고 있는데요. 모나미 볼펜 153, 네이처, 시트러스 모델, 굉장히 부드럽고 필기감이 우수합니다. 자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볼펜이에요. 자 이렇게 그냥 한번 낙서만 하니까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채색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채색할 도구가 없어서 아이패드로 한번 그림을 완성을 해볼게요. 완성이라고 하기엔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재밌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.